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에서 하프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현 차장입니다. 코스모스 악기에서는 미국에서 수입 중인 라이언 힐리 제품과 이탈리아에서 수입 중인 살비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악기는 라이언 힐리와 살비의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공식 수입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라이언 힐리 제품 중에서 코스모스 악기로 수입되어지는 하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택이 붙어있어서 정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 악기는 하프를 수입하기 전 꼼꼼하게 하프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앤 힐리 공장에서 하프를 출고하기전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직원과 하피스트가 연주 영상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 영상을 보고 하프를 선택하여 가져오기 때문에 정품, 양품의 하프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 악기 본사 10층 하프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악기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심하게 보관 및 케어되고 있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악기들은 전 세계적으로 또 대한민국에서 선생님들과 전공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악기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26번 골드 제품이고요 11번 골드 그 다음은 23번 골드 마지막 끝에 있는 건 23번 내추럴 악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세 제품들은 라이언 1리사에서 만들어지는 나무 악기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악기입니다 첫 번째는 23번 내추럴 두 번째는 쌀제도 KBS 교양학단에서 사용하고 계시죠? 세 번째는 30번 모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두 하프는 라이언 힐리사에서 프리미엄 하프로 분류되어 있는 제품들이고요. 이 하프는 프린스 윌리엄, 이쪽은 신제품이죠. 4번 골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라이언 힐리에서 새로 출시한 4번 골드, 그 중에 로얄 블루 색상입니다. 4번 골드 모델은 세 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 마카사 에보니, 샤펠, 그리고 로얄 블루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도색하기 가장 힘들다는 로얄 블루 모델을 수입하여 전시 판매 중입니다 기존 하프들과는 다른 고급스러운 인그래빙이 들어가 있고 23캐럿 이상의 금박이 기둥과 베이스 그리고 사운드 보드에 고급스럽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랜드하프 세대는 이탈리아 살비사에서 저희가 수입하는 제품들이고요 첫 번째는 다이아나 두번째는 상감기법으로 만들어진 아리안나 마지막 미네르바 골드 제품입니다. 방문해주시기 전에 연락주시면 악기를 시연해보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